어디 가요 오늘? <웃음> 너무 멋있어요. <웃음> 지성아, 우리 어디 가 오늘? 어... 개인 나 영화보러 가요. 아 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가자 출발! 정신이 있어요, 이제? 먼저? <웃음> 하나님 낸게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게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하게 하셨어 그니까 러 그날 연습 안 했으면은 엄마 엄두도 못 냈지 사실 엄마이 들어가 봤어요? 안 봤어 너 어떻게 알아 그게 유명하되면 이렇게 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 라방에 들어가는데 얘기하시더라고 부, 그 사모님이 그 드라마 엄청 좋아하신다고 아. 가장 왠지 를이용요 엄마 드라마 안 봐요, 지금 유튜브 봐 <웃음> 넷플릭스... 예 네,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 응응는요 <웃음> 청아가 좋아하는 노래, 서자들 이장아 안녕해줘 안녕 안녕 한번만 해줘봐나그 막힌다 자꾸 다 드린다 고 드린다 해막사를 보면서 하라고 드럼 소리 너무 멋있어. 요안 그래도 저, 저, 저, 오늘 저, 저. 쌤이 데려다 주시면서 얘기했어요. 네. 엄마가 빅만 하는 사람 아닌데 어. 드럼 소리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음. 어, 너무 오늘. 음. 음원 사이트에서 이거 채널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네. 같이 부르는 거 커버하면 네. 저, 저안 되나? <웃음> 이게 저작권 <웃음> 있을걸요? 저작권엔 아마? 걸려, 걸려 도이 아. 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 <웃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걸려고 규희 엄마. 막 나중에 막 나중에 막어이 누구야? <웃음> 막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어어 규희 엄마 찾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가 막히는 거죠. <웃음> 시작하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 이 돼. 응? 아, 조금, 이리로, 조금. 조금. 이리로 가야 되나 뭐 지하철로 가야 돼? 아니야, 어. 조금 더. 조 어? 사고 났어? 사고 났나 보네. 어 쩝이지 너무 밀리더라. 에헤. 아이고. 이렇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속상밖에안 났나 보네. 음. 어머 나 세상에 내가 어, 어머 조심해 <웃음> 제발. 오 앞에 뭐 연예인 창가 저 앞에 그 커튼을 쳐놨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요금은 1 5 4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지성아 지성아 여기 어디야? 영화 왔지? 좋아요? 네 공법이라든지 현장에 그런 테크닉을 수업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당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규희입니다. 저는 재수 없는 사람에서 희진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재수 없는 사람이랑 어 졸업작품 IMME의 촬영 감독으로 영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조규희